안녕하세요. FIT TOGETHER의 원더입니다 네, 오늘은 여러분과 식단 관리의 기본, 시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찾아왔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다이어트, 살 빼기, 지방 제거,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? 이 기본적인 원리,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바로 영양, 결핍, 상태. 이게 뭐냐? 몸이 소비하는, 쓰는 에너지, 칼로리 보다 몸에서 들어오는, 먹는 칼로리가 더 적은 상태. 그 몸에서 쓰는 게더 많은 상태. 몸에서 먹는 게더 적은 상태. 이 상태가 바로 영양 결핍 상태인데요. 이 상태를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 돼요. 그럼 살은 빠집니다. 아주 간단하죠? 그럼 이 과, 이거 어떻게, 이 상태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은 이 먹는 것과 문서 쓰는 것이두 가지를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몸에서 쓰는 그러니까 얼마인지 일단 계산을 하셔야 돼요.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크게 기초 대사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성별, 연령, 키, 몸무게, 근육량, 체온, 유전 뭐 여러 가지의 요인들로 인해서 개인마다 천차만별인데 기초 대사량에 어떤 본인의 각각 활동량에 맞는 특별한 지수, 일반화된 지수를 곱해 주시면 은 본인이 하루에 쓰는 실질적으로 쓰는 1일 에너지 소비량이 나옵니다. TDEE, Total Daily Energy Expenditure 라고 하는데 이 TDEE를 구해 주셔야 돼요, 여러분이. 이게 이제 본인이 하루에 쓰는 칼로리니까.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 제가 아래 첫 번째 링크 달아놓은 거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성별, 나이 이런 것들을 쭉입력을 해주시면은 그리고 본인의 활동량 같은 거를 쭉쭉 입력해 주시면은 본인에 맞는 TDE가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 TDE를 어란드 뭐어라고 얘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 영양소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.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내는 일반적인 3대 필수 영양소가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인데 총 칼로리 TDE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탄,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으로 분리를 해줘야 돼요. 근데 이게 또 달라. 어떻게 다르냐. 본인이 목적이 하는 바에 따라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달라져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림매스업을 하고 싶어. 목표로 해. 거기에 맞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있고 나는 살을 빼고 싶어. 지방을 제거하고 싶어.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타, 따로 있어요. 따로 있다는 말은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죠. 일단 다이어트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니까 난 다이어트, 살을 빼,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25대 45대 30의 비율이 가장 최적화된 비율이라고 합니다. 그 이유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튼튼하게 답변을 달아드릴게요. 여기서 일일이 다 탄수화물이 왜왜왜이 비율을 가진 게 가장 효율적인가요? 라고 질문에 을 대한 답변을 드리면 되게 지루해지고 길어져서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이 주무실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건 생략을 하고 댓글로 제가 달아드릴게요. 그럼 내이총 칼로리 TDE 나온 걸 어떻게 탄수화장치 지방으로 내가 이 비율대로 언제 그 칼로리 다 해갖고 귀찮게 하냐 하면은 대두 번째 링크 그 거기 따라 들어가셔서 계산하셨던 TDE 있죠.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이때 그걸 그대로 TDE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살이 안 빠지지. 왜?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게 똑같으니까 그럼 TDE에서 본인이 목표로 한 양만큼 칼로리를 빼고 먹어줘야 돼. 얼마를 빼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보통 다이어트 시에 좀덜 힘들게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0에서 500 정도를 빼고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300에서 500만큼 덜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빼고 입력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한 단지 비율을 딱딱딱 25, 4 5 30을 딱 입력해주시면은 각각 본인이 드실 수 있는 하루에 하루에 드실 수 있는 탄수화물 몇 그램, 단백질 몇 그램, 지방 몇 그램이 나와요. 그걸 잘 여러분이 캡처를해 주시던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그게 본인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 양의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양입니다.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몸이 이제 나가는 걸 알았어. 그럼 언제 먹는 걸 관리해 줘야 될거 아니야. 어떻게 관리할 거야? 내가 밥 100g 먹었어. 이밥 100g을 어떻게 어떻게 알아? 이칼로리 얼마인지. 그걸 다 계산해 주는 신기한 어플이 있어요. 굉장히 괜찮은 어플이 있습니다. 다이어트 신! 이거 뭐브롬버 하는게 아니라 제가 근 6개월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어플이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걸 깔아 보시면 본인이 뭐 드신 음식에 을 쳐보시면은 웬만해선다 나와요 신기해요 제가 뭐 쟁반국수 치면 나올 건데 치니까 나와 뭐 내가 뭐뭐뭐뭐 이상거 한 먹었어 과자 뭐다다 다 있어 다 치면 웬만해선다 나와요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다 해주시면은 그, 그 음식에 대한 영양수별로 거기에 다 먹은 그램수별로 따다닥 탄단지를 입력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다이어리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네, 본인이 하루에 먹는 그 칼로리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오시는 칼로리를 아까 설정해 주신 td 탄단지 그램수보다 그램수에 딱 맞춰서 먹으면 돼요 그럼 본인의 목표한 걸 이제 하루하루 채워가면서 보람도 느끼실 거고 물론 처음엔 좀 귀찮고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살을 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. 최소한의... 최소한의 노력이에요, 이거는. 이걸 해주셔야 여러분 살이 빠져요. 이 원리만 계속 지켜주시면 이게 바로 식단 관리가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여기까지 식단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한 피투게더의 원더미였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피투게더 되세요. 안녕!